안녕하세요 승범이 형입니다 도형으로 영어 정복하다 기본편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말 그대로 기본편 즉 기초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진 않겠지만 이 부사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배치되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 구조를 완전히 다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그걸 다 한번 다루어 볼게요 부사는 일단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말들 자 그림에서 보시면 형용사 easier라는 형용사를 much라는 부사가 이렇게 설명해주고요. 그게 문장 안에 들어가면 I recognize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자, 영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쉽다라는 걸 깨달았어, 느꼈어인데 그 easier 위에 가볍게 much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고요. much라는 부사 앞에 very 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한 단어로 이루어진 걸 살짝 앞에 놓는 건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들어 부사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랬죠 fortunate 운좋이라는 은 형용사인데 ly 를 붙여서 fortunately 그러면 운이 좋게 라는 부사가 돼서 이런 형태들은 동사를 많이 설명해요 그러면 동사 앞에 직접 I fortunately recognize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또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동사를 설명할 때는 문장에 마치 대들보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느낌으로도 쓸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맨 앞으로도 넣을 수 있다고 했어요. fortunately, I recognize.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이 문장에서는 맨 뒤에는 좀안 어울리겠죠 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맨 뒤에도 쓸수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동사를 설명하는 부사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서요 그걸 한번 싹 꺼내 보려고 해요 일단 sometimes, often 이런 거는 뭐 어떤 빈도를 나타내는 거죠 얼마나 자주 자 이런 것들도 동사를 많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home, downtown 같은 것들은 여기저기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자 간의이 장소, 이홈 혹은 이 나운타운이 어떤 특정한 장소가 되겠죠. 그걸 가르칠 때즉 하나로 이렇게 확 가면서 부사의 역할을 직접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치사를 안 붙여도 전치사의 의미가 자동으로 들어가서 명사도 되지만 부사도 된다고 했었고 yesterday도 많은 yesterday가 있지만 지금 yesterday를 말하면 바로 어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전치사 on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흔히 날짜 앞에 붙이는 그 오늘 이런 yesterday, tomorrow 이 앞에는 붙이질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합성어. 이렇게 합성된 단어들이 특정한 기간을 나타낼 때도 전치사가 없이 그냥 전치사의 느낌이 들어가서 부사의 역할을 저 덩어리가 직접 해낼 수 있었던 거죠. This year, next year, 혹은 last night, 그리고 when, where 같은 게 있다고 했었어요. 결국 뭐 전치사의 느낌이 들어가서 앞에 전치사를 넣지 않는 걸 주의하면 되고, 전치사는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느껴서 부사처럼 쓰면 되는 게, 뭐, 요 단어들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것들이, to와 ing도 부사처럼도 쓸수 있다고 했어요. to 동사가 그걸 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였고, ing는 그냥 뭐뭐 하면서, 뭐 동시에 뭐뭐 하면서의 느낌이지만, 오늘 또 다른 의미를 살짝 있다 다루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걸 알면 이제 부산은 정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예문을 먼저 한번 볼게요. y Umi prefers British English because her goal is to advance into the UK. Umi는 prefers에 British English 그러니까 prefer는 우리말로 뭐더 좋아한다, 선호한다지만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뭐뭐를 좀더 앞에 놓는 거예요. 미국식 영어보다 더 앞에 브리티시 영어를 놨다 라는 뜻이라서요 우리말로 이제 바꾸면 그때 선호한다 더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prefer 라는 동사에 비교 대상이 오면 왜 to를 넣는지도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영어식으로 정확히 알면 굉장히 여러모로 편리해져요 자 아무튼 이런 문장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는 마치 두 문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y o Umi prefers British English 한 문장이랑 Her goal is to advance into the UK 두 문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냥 because 덩어리는 길긴 하고 또그 안에 문장 덩어리가 있긴 하지만 그냥 하나의 부사처럼 취급하면 굉장히 편리해져요. 자 because 덩어리가 그냥 하나의 부사처럼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문장 맨 앞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because you miss girl 하면서 그때는 이제 her goal이 아니라 유미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유미's goal하고 뒤에는 유미 prefers가 아니라 she prefers가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자 부사 덩어리는 동사를 사실 설명하면서 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느낌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번엔 좀 부사 덩어리가 길긴 하지만 자 이런 부사 덩어리는 문장 전체에 어떤 부가적인 의미를 좀 더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문장 맨 뒤에 붙이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면 문장 맨 앞으로도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길 때는 콤마를 붙여요. 그러니까 부사 덩어리이긴 하지만 너무 기니까 이렇게 좀 구별을 좀 하는 거예요. 결국 영어에서 콤마를 붙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문장어순에서 좀 변화를 주었는데 그게 한눈에 식별이 조금 어려울 때는 저렇게 컷마를 붙여 주고요 이렇게 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부사 덩어리는 동사를 마치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동사 앞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you me because her goal is to advance into the UK prefers British English 해도 되는데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런 형식으로 쓰면 원어민들도 조금 헷갈려 할수 있어요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원어민들도 이런 형태에서는 앞뒤에 콤마를 찍어 줍니다 영어에서는 콤마도 다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 주기도 하거든요 그걸 알면 훨씬 더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가끔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이 이 그림에서는 도형으로 제가 그렸기 때문에 구분이 명쾌하지만 그냥 문장으로 쭉 쓰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콤마를 붙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장이 길게 느껴져도 결국 because 덩어리는 부사의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prefers가 동사라는 인식이 자동으로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문장을 요약하는 말 she does. does she 도툭 튀어나올 수 있게 되고요 뭐 정식적으로 부가 의문을 만들면 doesn she 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파악되면 그냥 의문문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맞아요 does you me prefer British English because her goal is to advance into the UK?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쉽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 뭐냐면 because 가 만약에 빈자리 because 구문이 빈자리면 당연히 의문사가 뭐가 오죠? why가 앞으로 오겠죠. 그러면 의문문으로 만들어서 why does you me prefer British English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볼 게 뭐냐면요. you me prefers와 because 구문이 있는 문장의 주어가 조금 다르죠. you me her goal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가 일치시킬 수가 없는데 이 문장 비슷한 뜻으로 다른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면 you me prefers British English because she wants to advance into the UK 하면 주어가 일치가 되죠. 그러면 유미, u she 이게 일치되면서 섞어 쓸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because도 조금 생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냐면 wanting to advance into the UK 하면서요. ing 형태로 because 구문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다른 예문을 볼게요. 조금 더 간단한 예문으로요. I'm happy because I'm with you. 자 나는 행복해 왜냐하면 너랑 있으니까 도 되고 자또 비슷한 걸로 만들어 보면 I'm happy when I'm with you 나는 너랑 있을 때 행복해 I'm happy if I'm with you 나는 너랑 있을 때 행복한데 너랑 없으면 안 행복해 라는 좀 그런 의미가 좀 부과되는 거고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I'm happy Even though I'm with you. 좀 이상한 사람인가봐요. 심지어 내가 너랑 있는데도 행복하다. 야자 아무튼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부사 덩어리인데요. 뭐 이유가 되고 때가 되고 뭐 조건이 되고 이런 다양한 형태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뭘로 바꿀 수 있냐면 ing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맨 앞에 넣어요. Being with you, I'm happy. being w i t 에 because의 의미가 들어가는지 when이 들어가는지 if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럴 때는 그 말을 직접 하지 않아도 문맥상 눈치껏 알아차릴 때 줄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당연히 because, when 이런 것들을 꺼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정보를 축소하면서 좀 간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ing를 정말 많이 써요 근데 비동사를 줄인 거니까 being 이된 거고 뭐, want 를 줄이면 아까처럼 wanting 이 되는 거고 study 를 줄이면 studying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being with you i'm happy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는 예, 듣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명쾌할 때만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부사 덩어리가 너무 길면 줄이는 경우도 꽤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because i'm with you 도요 because of you로도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정보가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랑 함께 있어서 좋은데 그냥 너 때문에 좋아 이런 의미로 줄여 줄여 보는 거죠 아무튼 말이 좀 능숙해지면 이제 좀 간편하게 말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말하는 것도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편이 다 끝나면 이런 건 따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함께 또 해볼 거고요. 자, 아무튼, 요, 문장 덩어리로 된 부사는 마지막 몇개안 남은 영상에서 좀더 다룰 건데요. 사실, 어,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좀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Because I'm with you, I'm happy가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랑 있기 때문에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게그 원인을 너무 강력하게 말하는 거라서 Because가 어색해요. 이때는 since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우리가 if, since, 뭐 even though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말로만 받아들이면 이해하기 힘든데요. 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고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since 하면 일단 사전을 찾으면, 뭐, 뭐, 이래로, 뭐, 뭐 때문에 라고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어식으로는 한 뜻이에요. 저렇게 그림을 보시면 흘러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가볍게 나타낼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뭐, 뭐, 이래로, 그때부터 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SINCE의 뜻을 알게 되면 SINCE는 저렇게 막 여러 가지로 알아둬야 될게 많아요 라고 설명되는 것들이 그냥 쉽게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 SINCE는 Y와 함께 안 쓰이는지 뭐 예를 들면 그냥 우리말로 받아들이면 뭐뭐 뭐 때문인데 왜 w h Y를 못 쓰지? 이렇게 의아해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만 쓸수 있으니까 w h Y를 왜안 쓰는지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할 얘기는 뭐냐면 부사 덩어리는 결국 짧은 한 단어들은 형용사 앞에 동사 앞에 뭐 아니면 부사 앞에 이렇게 붙이지만 이렇게 덩어리가 긴 것들은요 사실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일단 한번 볼게요. The subscribers clearly understanding structure of English didn't even imagine English would so easy and fun before watching this YouTube channel. 그러면요. 구독자들, 이 영어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구독자들이 심지어 는 상상하지도 못했었어. 영어가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영어가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건지는 몰랐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사실 부사 덩어리가 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유튜브 채널을 보기 전에는 하면서요. 보통 우리가 앞에서 다룰 때는 문장이 나오면 동사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다루지만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요 오히려 저렇게 뒤에 뚝 떨어진 부사 덩어리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어민이나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이 동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기초 기본편을 좀 이제 뛰어 넘고 있으니까 그 의미를 이제 조금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같고요 저런 부사 덩어리들 앞으로 조금 더 다루어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슨 감각을 만들기 위한 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문장은 없고요 혹시 본인이 하고 싶은 문장이 있으면 정지하고 따로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리즈도 계속 기대해 주세요.